그럼 얘가 지금 XX, 얘가 XY 될 거고, 그럼 A는 성년세트인 게 아니고, 가의 성년세트 XY 같고,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모두 B를 불러받았다 나가 니은이죠? 그럼 맞고, 해가지고 잡았니? 너무 잘했어. 이거 니 이해 되니? 네. 이해 네. 돼?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. 이 XL 찾은 근거가 뭐랑 뭐를 비교했어? 어. 동그라미를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쳐줘. 동그라미요어 여기 엑스염색체 위에 있다고 구별을 했잖아 이거 어, 네. 너무 잘했거든? 뭐랑 뭐를 비교한 거야? 어... 뭐 비교를 했을 거 아니야? 비교를 계란 네? 어. <웃음> 많이 많이셨는데어 비교를 어다 어떻게 했요 너무 의식이 들려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... 음. 일단 베이스로 이렇게 xy가 있고 xx가 있으면 얘가 b가 있으면 얘는 b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 얘는 만약에 이게 xx인데 b 하나만 있는 거면 그 얘도 지금 절반으로 깎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가 있으니까